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양입니다 2022년 러스틱 비즈니스 야 시골길에 있는 하몽파스타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광주 송정역에서 1시간 남짓거리에 있는 장흥 시골길 아 열심히 차를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야 만추지정이 가득한 요 시골길 풍경 어떻습니까 어 아, 너무 한가로운데요 예 과연 이 차를 타고 가는 요 시골길 비즈니스 과연 어떤게 있는지 어 거의 도착했네요 보이시나요? 원래 이 장흥근 용산면 더감리에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들인데요. 이거를 아주 요즘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 변신시켰습니다. 남아전빵. 어, 과연 어떤 가게일까요? 예.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야 남아전빵 옆에 있는 야. 야 들어가는 입구 어우 너무 예쁩니다 억새도 보이고요야 그리고 이 가게의 상호는 어떤 상호일까요 남아 부엌입니다 이 동네 옛 이름이 남아라고 하는데요 남아 부엌 야 켈리 작가 이진경 선생님 글씨입니다 야 들어가는 입 구에 야이 가게 영업 시간이 공지돼 있고요.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 쉬는 시간 5시까지 쉬고 월요일 화요일은 공휴일이라고 공지돼 있습니다.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창고, 시골 창고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이야, 정말 범상치 않은 인테리어고요. 허, 야 주방 위에 걸려있는 거 이거 하몽입니다. 야 스페인 전통 요리,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다는 이 하몽 요리가 이야 장흥, 이 더감리 시골 마을에서 구현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이야, 하몽으로 어떤 메뉴로 한다는 걸까요? 인테리어 조금 살펴볼까요? 야, 정말 빈티지풍의 정말 정감 넘치는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 소품들. 야, 정말 아티스트의 소, 손길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야, 쭉 가게 매장을 돌고 천장 깊이 보이나요? 1인용 카약이 걸려 있습니다. 와우. 당신이 좋아요. 이진경 선생님 글씨. 너무 정감 어린 캘리그라피 액자입니다. 야 벽면에 걸려 있는 이런 칼라마케팅 하나까지 청첩첩첩산이네요 첩첩산 중에. 아, 남아부엌은 언제 오픈하셨어요? 남아부엌은 오픈한 지5년 됐다고 합니다. 야, 야, 야 우리 남아부엌의 홍성순 대표님, 야 직접, 야, 야 샐러드부터 으, 샐러드, 직접 만들어서 저희 테이블에 올려주시고 어. 계시는데요. 야, 직접 수제 손으로 만든 리코타 치즈를 활용한 샐러드 15,000원의 품격입니다. 야, 정말 이 칼라풀한 이 건강한 신토불리 원재료를 이용한 샐러드. 야, 저절로 건강해지는 이런 느낌인데요. 야, 샐러드부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디시 파스타를 먹어야겠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이 장흥에서만 예,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몽 크림 파스타. 와, 정말 서울에서도 맛보기 힘든. 피클 보이시나요? 네, 하몽 크림 파스타, 18,000원이고요. 어, 크림 소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또 하나 주문한 게 다름 아닌 이 장흥 앞바다에서 나오는 특산품. 다름 아닌, 야, 키조개죠. 키조개 삼합. 키조개 삼합이 아닌, 키조개 오일파스타. 17,000원. 야, 장흥 앞바다의 키조개는 정말 큼직아파, 큼지막한 키조개고요 이를 활용한 키조개 파스타와 야, 하몽 파스타, 그리고 리코타 치즈 샐러드까지, 야, 점심 식사로 먹기에는 정말 거한 품격 있는 이태리올인데요. 야, 예서 멈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 활용, 활용점정. 이 메뉴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다름아닌 연어. 와, 야 이거 피자인데요 다름아닌 하몽피자입니다 저 올려진 하얀거 무조각일까요? 아닙니다 배입니다 야 배가 올려진 하몽피자 18,000원의 호사입니다야전 서울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몽피자 야 전라도 야 장흥 더감리 시골 마을에 있는 야 남아부옥에서 맛볼 수 있는 정말 득템 메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득 득템 역 아닙니까 사실 은 어떻게 보면 득템 야 정말 돈이 있어도 못사는 이런게 많은데 바로 이런 이 하몽피자 같은 득템 메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저트는 야 맛있는 오미자차 야 정말 핸드메이드 그릇 디에 담아 주고요 따뜻한 오미자차로 야 풍격 있는 야 남아부엌의 디저트로 마감합니다. 예, 예, 어. 아, 홍성순 아, 대표님인데요, 요 오일째 근무를 하고 하는 이유를 딱 설명해 딱 주시고 계세요. 야, 재밌네요. <웃음> 아, 그 정말 아, 아. 아 그럼요. 야, 우리는 맛있게 럭셔리한 파스타 점심을 마치고 아까 보여드렸던 남아 전방 구경을 좀 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 어떤 가게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어, 우리 홍 대표님의 우와. 부근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어. 야 남아 공방 어떻게 보면 남아 어, 전방이라는 간판에 고마방. 공방인데.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직접 만든 각종 다양한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 있기도 하고요 아, 야 공방 해. 야 나도 이렇게 한번 놀고 싶다 만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야. 작은 가게입니다 아, 일일이 손으로 다만들었네 어, 정말 디지털 사회에서 아. 아날로그 파워를볼수 있고요 음. 어, yeah. 라마부엌은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슬로우푸드 아날로그푸드를 제대로 구현하는 시골집 비즈니스 러스틱 비즈니스의 정말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골마을의 이런 파스타집 같은 라마부엌 같은 컨셉은 아마 2022년 호랑이띠에는 아마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심상권에서 1시간 남짓 것으로 접근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 즉 내비찍고 1시간 정도 거리가 만약에 넘어가서 2시간, 3시간 거리가 아니라 1시간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요 시골 입지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요리의 감동뿐만 아니라 정말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거리도 이런 다양한 서사거리도 있는 이런 동네, 이런 마을 그리고 사람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의 스토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야 우리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더감리에 있는 남아 부엌 얘기인데요 이러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에서도 새로운 어떤 창업시장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업통TV 야 직접 김소장이 간다 여기까지고요 또 재밌는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